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이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은 건설도급에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수급인이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 사업장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신고입니다. 이때 말하는 보험가입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의 신고 주체는 원수급 사업장이 되며 원수급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수구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하수구인 사업주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수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처리가 되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하수구인 사업주 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하수구인 사업주 승인 요건을 살펴보면 하수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원수구인과하수구인이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공단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사망을 살펴보면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고빈 사업주 승인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